이번 시간에는 경산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산하고 구미하고 비교하면 인구나 연적이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경산에 실적으로 질뭐 아파트 입주량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차트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은이 유튜브 자체가 어느 순간 차트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부근에 어느정도 거래되는 금액들도 평균적으로 33평에 3월 달에 2억 1,600 24평에 1,700 7,400 34평에 6억 4천 까지도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된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뭐2 3년 정도 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6억대까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적어도 뭐 5억대까지도 뭐 거래가 이건 수준구죠 수성구고 뭐 33평에 2억대, 뭐 1억 7천대. 3월 달에 그나마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평에서 25평. 그리고 34평에 2억 천. 장가지 3월 달에 2억대에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상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항상 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2억대 정도 3억대까지는 뭐 꾸준히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3월달에 대부분 거래가 좀 많이 되었는데 1억대에서 2억대 간혹가다 5억대도 거래가 되었고요. 34평 위주로 거의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 43평에 3억 9천 2백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금담시티 같은 경우도 뭐 19년도에 건축을 했는 아파고요마가지 2월 달에 1억 3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서의 경산도 1억 2억 대 정도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뭐 8천만 원대 1억 안 되는 뭐 아파트들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20평, 정도의 아파트들도 뭐 현재 아파트 뭐 대란하고 관계없이 거래가 꾸준히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거의 3월 달에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그래도 뭐 날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3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 4월은 어느 정도 4월 말이 좀 지나야 실거래 신고 내용 때문에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음, 보면 이런 것,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2억 4천인데 사실, 2006년도 준공이 되었는 아파트고요. 25평, 34평, 34평에 2억 천. 거의 2억대가 무난하게 거래가 많이 되었죠. 마상에 3억 9천. 정가지 900세대 정도 되는데, 2009년도 준공이 났기 때문에, 뭐, 오래되지도 않았고, 뭐, 신축이라 말할 수도 없고요. 4억 아, 8천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9년대에 거래가 된 아파트인데, 세대 수도 중공이 되었는데, 세대수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300세대가 차안 되는 아파트 세대수인데도 사업 대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거의 1억대, 3월달 1억대. 마찬가지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90년도쯤에 거래, 중공을 했는 아파트들이 1억대에 거의 뭐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시청을 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거의 거래는또 많이 있었다고 말은 못해도 기본적으로 25평 20평형대에 1억대에서 5억대까지도 2017년에 준공한 아파트지만 세대수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경산 중산동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신도시 개념이죠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억대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여기 6억대도 거래가 되었네요. 이거는 분양권 같습니다. 그리고 33평 3억 9천 0백 마찬가지 6억대 33평 2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신매에 마찬가지 그래도 뭐 아파트가 신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6억대까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 34평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뭐 실수요 위주가 아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34평에 5억대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45평, 1월달에 4억 8천까지. 구미하고 갖다 대면 그래도 경산이 수성구 옆에 어떤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뭐 중산지구, 도시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산이 구미보다는 사실 가격대가 높은 것들이 어느정도 거래가 좀 많이 되었다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보면 입주 물량이 2022년 23년 23년부터 해서 5천 세대의 입주 물량이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의미의 입주 물량과 약 2천 세대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경산이뭐 인구 한 25만 이고 구미가 한 46만에 면적 차이가 일부 좀 있고 인구 차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미보다 경산이 사실 어느 정도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최저가의 뭐 빌라 연립 같은 경우 7,8천보다는 1억에서 2,3억대에 33평 위주로 거래가 조금 더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게 뭐 예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알았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은 할수 없지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나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런 자체가 워낙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은 도움이 될줄 모르겠지만 무분별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일단 구미를 봤고요. 그리고 경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나머지 다른 경북부터 경남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체가 공의 새로운 또 플랫폼으로 아니면 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다면 경산에서 현재 4월 8일까지 뭐 가장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펜타일서서안이다 맹중산주구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48평에 2 8층에 7억 500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사실 뭐 경산도 최고가는 거의 7억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사, 인당 호반 메르디움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 경상은, 공산지구 아니네요. 택지지역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인데, 세평에 6억 4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 같은 경우는 자체 거래된 내용이 뭐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쑥날쑥 합니다 뭐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들쑥날쑥 하다 하는거는 정상적으로 꾸준히 올라갔다고 비교하는 가고 얘기를 하면 뭐 조금 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 뭐 그렇게 도보이고요 중산자의 일단 지도 마찬가지 뭐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올라갔다 내리갔다를 반복하면서 뭐 5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6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고 초반까지 거래가 되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펜타일즈 프로지오 4위를 기록했는데요, 6억. 이게도 많은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2억 중반대에서 그리고 4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한개두개씩 거래가 한차두차씩 거래가 되면서 6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사실 다시 급작스럽게 떨어졌는데 이제 프로지오도 6억까지 8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5위가 펜타 힐즈 더샵 1차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기본 2억 중반대에서 그리고 4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는 5억 전까지 거래가 되었고 뭐 34평입니다. 경산 우방 위셸 같은 경우도 사실 4, 8 0 0 0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뭐 떨어질 때는 정나게뭐 한번 급매로 내려왔다가 사실 꾸준히 좀 상승했다고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46평에 4800. 그죠? 예. 네. 그리고 펜타일즈 더샵 2차 4800. 그다음에 31평에 4800. 여기도 많은 거래가 없었고요. 명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보게 되면, 어, 상 6천으로 해서 거래가 한 개뿐이 없었는데, 두 개,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한 채, 두 채의 거래로 거래가 됐는 건데, 사실, 이 같은 경우도, 뭐 매로 뭐, 내놓고, 뭐, 올랐다가 내리다가 거의 거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이다 보니까, 뭐, 금액이 들쑥날쑥 한것 같기도 하고요. 중방, 음, 이편한 2차 같은 경우도 4억 5천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꾸준히 좀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금매물로 뭐 나왔는 경우도 있고, 2억대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4억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방 하늘, 하늘채 드 퍼스트 경우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뭐3억 후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4억 초반까지 올라갔고 성암 신상도 파밀리에 마찬가지 어 여기는 일부적으로 거래가 조금 있었긴 있었는데요 뭐 금액이 편차가 조금 심하네요 2억대 부터 시작해서 준니 올랐다가 3억대에서는 또 내렸다 가를좀 반복하고 아무래도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고 신축 아파트도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거래가 좀 되었는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뭐 선호도는 크게 없었는데 4억대까지 올라가고 뭐 평균적으로 한 4억대에 뭐거래된 아파트 들 3억대 후반대에 그래된 아파트 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꾸준히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좀 들쑥날쑥 하면서 한두 개의 아파트로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3억이 됐다가 4억이 되었다 가이 편차가 뭐 1억까지 나는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뭐 기존에 이 춘추장국 시대에 뭐 분양권으로 돈을 벌고 아무래도 입주하는 것 보다 나실거주 보다는 투자 위주로 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사 안 순위까지 그 분에 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